잉어맨, 로블록스. 리아야, 미호야, 오늘은 마트에 왔어. 야, 음, 음. 마트에서 뭘 사지? 음. 음. 오, 맛있는 거 사지. 야, 여기 채소 코너 있다. 너는, 리아는 너는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돼. 그래야 키가 크지. 응. 좋아, 나는, 아보카도 먹어야지. 나는 치즈 통닭. 헐. 그런 거 먹으면 살쪄! 아. 어? 뭐야? 얘들아 여기 청소기가 있어! 그래 여기 문이 잠겼는데? 어어? 아 뭐지? 아, 왜... 어이 응? 마트 청소기가 청소 열심히 하는 모습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 얘들아? 뭐 몰라? 뭐지? 왜, 왜 저러지? 뭐야? 뭐야? 응? 5초 뒤에 제거 로봇이 입장한다는 거 같은데? 어? 제, 제거 로봇? 어? 얘들아! 야 청소기가! 청소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더니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! 뭐? 어 이게 무슨 아? 일이야! 헐... 세 개의 스캐너를 풀고 나가라는 거 같은데? 바나나 닐... 어어 어, 청소기가 화나버렸어! 아니, 청소기. 잘 달래줘봐. 와, 청소기가 엄청 많았어. 오, 잠깐만, 나, 나, 나, 안 돼. 오 어. 청소가, 청소가, 청소기. 어, 쟤놈이 나만 쫓아오는 것 같아. 됐다. 아아 어, 어, 큰일 났뻔했어 어, 또 와, 또 와.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? 나 여기 그냥 나가고 싶어. 아! 우! 어! 좀 내줘! 와! 나소에 청소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았지. 너네 저 소기를 어떻게 소중히 대해? 청소해 주는 어? 거에 대한 고마움을 얘들아. 표시했어야 돼. 나 아. 이거 성공했어. 그래? 여기 스캐너를 3개를 완료하면 탈출할 수 있는 건가 봐. 브로콜리, 케이크, 도넛, 도넛 이건 베이글인데? 왜 나만 쫓아와! 케이크랑 <웃음> 아 근데 청소기 왜 화났어? 왜 고장난 건데? 누가 청소기에다가 침이라도 뱉은 거 아니야? <웃음> 어, 미호가 지금 청소기한테 마구마구 빨리고 있나봐 헐여메나 너한테 갈게! 여메나너어디있어마 스캔 중 오? 오케이 성공! 하나 성공했고요 자두개 남았다. 오. 아! 아 청소기가 죽였다! 아나 아, 진짜 싫어, 제. 어제 아, 왜 이래, 청소가. 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더러운 청소기야. 그러니까 네가 안되는 거야 어. 바나나칩. 그리고 이거 뭐야? 마지막에 있는 거는? 그 뭘라? 통조림 같은 거던데? 통조림. 오케이. 이거 있다. 통조림 여기 있다. 콩 콩통 조림이네 콩통 조림 아, 그만 좀쫓잖아 <웃음> 아! 이게 뭐? 근데 얘들 아 저가는 문을 못 찾겠어. 피자. 오케이, 나나다 있어. 나도 다 있어. 근데 어디로 가? 다 올게. 탈출할 사다리를 찾아야 된다고? 오케이. 리아 일단 도와줘야겠다. 리아나 같이 찾아줄게. 나나 지금 좀 야. 야, 서초 찾고 혹시... 양파 양파 여기 있어. 양파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. 여기 야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여기 다 내가 낼래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여기 여기 여기. <웃음> 야, 아, 야, 야. 야! 야 내가 뭘잘못 했는데? 해 <웃음> 야, 진짜 미야. 너만 좀쳐 가는 거 같아. 오. 이렇게? 이쪽 이쪽으로. 빨리 빨리 빨리. 야! <웃음> 너 쫓아간다 잘가요. 야, 빨리 와! 여기, 여기! 아니, 청소기야! 우리 말로좀 해결해보자! 을 여기, 여기, 여기! 여기. 자, 와서! 그 탈출의 사다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지 사다리가 어디있지야야 예. 야, 온다, 온다 온다 오 됐다 가자. 이쪽으로 와봐. 하단이야. 하단 찾으래. 다단 저기 입구에 있겠지. 로 와봐. 삼문 남았어. 나 사다. 아 어, 여기다 여기 여기네. 어디? 오, 여기 여기. 어나 탈출했어. 어디 오... 여기가 어디야? 어 내가 예? 나, 나 따라와 알려줄게. 리아 막 리아 막 끌려가는데. 나 지금 냉동코너. 냉동코너? 완전 정반대네. 아. 나 오늘 탈출할게 미안! 아니 어딘지 알려줘! <웃음> 오 어. 찾았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잖아 대놓고 있네 아 이거 사다리였어? 아 빨려간다 어, 이거 안돼 될... 아, 빨려간다 아, 음. 미호도 막 빨려들어가는데? <웃음> 아니 너무 쉽다 뭐야? 아니 난 저거 사다리인 지 몰랐어 로비자 이번에는 청소기가 사람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.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플레이어 모드 한번 해보자. 그래. 뿅. 어이씨 맹. 아왜 그래요 사람이. 맨, 맨. 아. 아. <웃음> 아. 예. 아. 옛! 손바닥치기 y e 아... 아... 아... 아? 이번엔 내가 청소기 걸려 걸려야 될 텐데 먹어라. e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왜? 청소기가 말을 해! 청소기가 왜 말을 해? 청소기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! <웃음> 그니까 청소기가 고장이 제대로 났어! 나는 청소기! 아주 못생기고 쓰레기같이 내 아들을 빨아먹는 게내 취미지! 악덕한 취미고 악덕한 취미! 나 방금 청소기 만났거든? 청소기 되게 고약한 냄새나 저기 음 쓰레기 발견! 뭔 쓰레기야 쓰레기! 어 어쩌리가! 나는 한 놈만 쫓아가는 그런 악독한 취향이 있지! 아, 안 되겠다 안 되겠다! 아음음 그만 쫓아라고 음 좋아요 아불여기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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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재료, 어? 재료 하나 쪽 따라갈게. 안 돼. 내 버섯. <웃음> 음, 나도 차고있어 어? <웃음> 어? 어! 맞죠? 아, 맞죠? <웃음> 보이는 녀석이 <여러> 있네. 오! <웃음> 미아야, 너만 다 모으면 우리 둘다 탈출할 수 있어. 이게 면 내가 너한대 때리면 빨라지잖아. 앞으로 가서 밀어 봐. 어? <웃음> 야! <웃음> 앞으로 가서 밀어 앞으로 가서 못하지 금리야 너이 녀석 나 혼자 탈출할거야 아! 아! 난 제발! 난! 난 하는대로 했잖아! 난 왜! 너만 잡았고 나는 아아 너무 무서워 게임 꺼야겠어 게임 껐어 야왜 게임 꺼어 너무 무서워서 껐어 아, 니아만 쫓아가다 끝났네. 이 게임 뭐야? <웃음> 아니, 너무 무서워서 깜짝네 어쨌든 청소기가 고장이 났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세요.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